반갑습니다 마스터클래스 FX의 양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만불 키우기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 제가 사실 어, 유로달러 이제 어제 진입을 했잖아요 이쯤에서 제가 진입을 했는데 사실 제가 어제 새벽 쯤에 스탠로스를 브레이크 이븐으로 옮긴다고 이 수정을 하려고 거래를 더블클릭 을 하다가 실수로 X를 눌러 가지고 한 이쯤에서 나와 졌어요 실수로 그래서 한 36핍 정도밖에 이제 챙기지 못했었는데 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래는 셰프 엔 하단에 보시면 나오죠 셰프 엔 그리고 호주 엔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에 거래하기 전에 공유를 해드렸어요 저희 멤버분들에게 자, 셰프 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리테스트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 차트를 보내드렸고요. 자 그리고 셰프 엔 데일리 차트도 제가 이미 제가 밑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어, 이미 다 그려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은. 어, 매도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나왔죠?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이 거래를 진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호주엔이에요. 호주엔 같은 경우는 제가 진입을 하고 지금이 진입 시점이라고 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차트를 바로 올렸고요. 셰프엔이랑 상당히 똑같은 셋업이죠. 그쵸? 이 트렌드 라인이 있고 브레이크 리테스를 제가 기다렸었는데 멤버분들에게는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같은 경우는 저만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멤버분들도 같이 이제 진입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네,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셰프엔, 셰프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지센스에서 진입을 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새로운 트렌드 라인을 뚫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호주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그죠 똑같이 레지센스에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불, 어, 뭐 9,950불 정도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거래가 지금 하나는 플러스 75불, 다른 하나는 43불 정도의 수익을 지금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 두 가지를 더하면은 약뭐 118불, 120불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을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것 을 그래서 이것을 총 계산을 하면은 지금 현재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만 119불, 만 119불 75전 그리고 어, 떠 있는 것 거래, 지금 열려있는 거, 거래 지금 열려있는 것들 있죠? 이것을 만약에 닫았다고, 어, 생각하면은, 만 236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 2% 정도의 이제 수익을, 어, 만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저희의 목표, 일주일 목표는 몇 퍼? 바로 5%다. 5%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첫번째 거래 여러개가 어한 두세개 정도가 시작이 아주 좋은데 금요일까지 안전한 좋은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였습니다 이번 한주 모두 좋은 거래 하시고 강의 수강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